<웃음> <웃음> 왜 애교를 부려 <웃음> 이제 저는 전자책을 조금 조금씩 써보려고 해요 제가 쓰는 게 영상 편집 관련된 거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들을 캡쳐해가지고 다 여기 넣을 거거든요 지금 글만 조금 쓴게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80페이지까지는 갈것 같아요 아주아주 아주 갈 길이 멉니다 화나셨어요 저랑 크루엘라 보러 오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 언니가 자기가 크루엘라라고 하고 <웃음> 저 맨날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막 허공에다 대고 활 쏘면서 크루엘라 죽이기 하고 그랬어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언니가 잘자막에 설명해 줄 거예요 아니야 이 세계관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건 우리만의 세계관이야 <웃음> 제가 예전에 여기서 리더로 일했었거든요 취업하기 전에 그거 3교대 했죠 3교대 해가지고 막 새벽 4시에 끝나고 부모님이 데려오고 그러니까 영화관 알바는 진짜 썸이안 생길 수가 없어 근데 물론 저는 안 생겼었어 왜냐면 나는 리다니까리다는 알바생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리다는 그럴 수 없어 언니 진짜 작은 리더였는데 <웃음> 모래 카리스마 줄었어 <좋았어>. 모래 <웃음> 한 번만 더주요 어, 아까 샀어요 아까 샀요왼쪽시면 되세요 으로 잘못 가다니 <웃음> 제가 너무 지금 생얼이라 부끄러워서 얼굴을 좀 가리고 얘기를 할게요. <웃음> 지금은 6시고요. <웃음> 아, 너무 생얼이라 저는 운동 갈 준비를 합니다. 운동 갈때 강남역이라 사람이 많아요. 완전 생얼로는좀 가기 힘들고 선크림을 바르고 눈썹이랑 약간의 컨투어 이렇게 합니다. 파운데이션은 귀찮아서 절대 못 바르겠어요. 한국의 수염으로 없어졌다면서요? 다음부터 내 눈썹은 누가 책임지지? 잘된 건가 모르겠어. 뭔가 계속 칠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 근데 너무 시설 좋죠.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먹고 운동을 하러 가야 해요. 오늘도 파이팅! 제가 지난주에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 면접을 갔었어요.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원 지원하고 있다, 서류 넣었다, 이제 면접 간다 이런 얘기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좀 했었어요. 면접을 잘 보고 오고 오늘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나서 저는 2021년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후기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아 특수대학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되게 운이 좋게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만약에 취업을 못하면은 일반 대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 제 직무 자체가 회사 생활만 하기에는 앞으로 좀 발전하기 어려워서 석사가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렇게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는데 여전히 대학원은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일반 대학원 가기에는 제가 조금 늦은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낮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MBA를 생각했었는데 MBA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유튜브랑 시간 활용을 좀잘할수 있는 대학원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다가 언론정보대학원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좀 역량을 키워보려고 기관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교육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은하시라는 기업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교육도 받았는데 이 유튜브 세계에 한정돼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기관에서 교육했을 때 1대1 코 코칭해 주신 분이 지금 그 유명한 드로앤드루 님이거든요 근데 드로앤드루 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대형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대형 크리에이터들끼리 교류하고 또그 안에서 엄청난 정보와 어떤 시너지를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작은 채, 개인 채널에 이런 유튜버들은 사실 그렇게 대형 채널 유튜버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고 또 뭔가 크리에이터들끼리 교류하기에도 아직 일반인 이어서, 이게 그냥 유튜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약간 이런 서로 공감대만 형성이 될것 같고, 이쪽 생태계에 대해서는 알아간다라는 게좀제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과목들을 보면, 어 유튜브라든지 MCN 인플루언서 커뮤니케이션 뭐 등등 이 유튜브에 관련된 과목들이 더 디테일하게 편성이 됐고, 여튼 제가 디지털 컨텐츠라는 분야에 지금 뭔가 꿈을 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조금 더큰 사회의 어떤 현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궁금했고 그리고 그런 지금 현업의 뭐 방송사라든지 언론 쪽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좀 견문을 넓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특수대학원에 지원을 했었고 아 솔직히 후기여서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많이 안 뽑고 면접장에 갔는데 면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강의실 하나에 t h a t s a o u 꽉 차게 있고 심지어 저는 그날 2시에 면접이었는데 면접이 빨리 끝나는 줄 알고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 기다리고 면접을 갔어요 그만큼 면접자도 많았고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특수대학원은 사실 원후에 활동이 중요한데 코로나 백신 이제 맞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특수대학원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막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잖아요 저 혼자 유튜브 한거 빼고는 근데 보니까 막 서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뭐 동문이나 원우 분들 보면은 PD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서, 기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장에 앉아있으면서 조금 주눅도 많이 들고 또 거기 앉아있기에는 좀 나이가 어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왕이면은 뽑으려면 조금 더 경력 있고 뭔가 사회에 이 언론정보대학원을 더 빛낼 수 있는 분들을 뽑겠구나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면접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배우겠다 사실 입사 면접에서는 또 너무 배우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겸손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합격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편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목이 많이 잠겨있는데 저 지금 굉장히 신난 상태예요